예, 안녕하세요. 박성희입니다. 예, 첫 번째, 예. 우두머리 포켓몬 럭시오를 여기서 잡았죠, 제가. 그 다음에, 또 직전 동영상에서 두 번째 우두머리 대구리를 이쯤 어딘가에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두머리 잔만보를 잡을 텐데, 잔만보는 이쯤에 있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되고, 제가 럭시오 대구리 잔만보 순으로 잡은 이유가, 대구리를 이용하여서 잔만보들을 후두려펠이유 그렇기 때문에, 각사라고 가겠습니다. 쭉 달리면 돼요. 달리신 다음에 살짝 꺾어서 살짝 내려가서이로쭉 달리시면 돼요. 잠만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격투 포켓몬으로 격투 기술로 내려잡으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고 뭐그 고스트가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데미지 들어가니까 적당하게 요리해주시면 됩니다. 잠만보가 그 잠을 자는 포켓몬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쯤 에 때리면 좀더 세게 때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낮까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왔어요 이쯤에서 저장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지도상은 이쪽입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 진실로서 여기 일자로 되는 경 여부입니다 세이브를 한번 할게요 그이 친구는 앞에 럭시오랑 대구리랑 다르게 좀 여러 번 트라이를 할수 있어요 단단하기도 하고 잘안 잡혀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일단 이렇게 맞추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앉아줍시다 B버튼 눌러서 앉아주고 기다려줘요 이게갈 때까지 좀 기다려준 다음에 가고 ZL 누르고 ZR로 이렇게 허를 찔러줍니다 허를 찔러주고 개구리를 먼저 보냈어요 어... 일단 격투는 아니긴 한데 땅고르기 한번 써볼게요 강고으로 어차피 헛 찔려가지고 바로 반격을 못하거든요 땅고르기 쓰고 아 맞다 그리고 그럭시가 레벨 40이어가지고 바로 진화시켰습니다 렌트라가 됐고요 땅고르기 한번더 쓸게요 이잠만보를 잡을 때는 최소한 4마리 정도는 희생하고 잡는다는 마인드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물에 파동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우두머리 럭시오 예, 렌트라를 꺼내줄게요 이 친구가 말을 안들을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 50% 정도의 확률로 말을 들어주거든요 그때 이제 말을 들어주면 되겠시다 아이언테일로 방금으로 쓸게요 오른채 했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걔는 또 있어요 자! 자 아, 이렇게 말을 들어주면 됩니다 노란색까지 까거야 아마 레벨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멘트라 보내주고 다음 포켓몬으로 그 마릴린 맨슨 이 멜루미를 보낼게요 이 친구가 단단해가지고 한 두대까지 버텨줍니다 기술에서 땅 고르기 이상자 사념의 박치기 말 사념의 박치기를 그냥 써볼게요 안맞았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괜찮아 이거 이러면 살짝 꼬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삐딱, 삐딱뿌리 삐딱 지드래곤을 일단 꺼낸 다음에 격추로 한번 세게 명치 한번 때리겠습니다 아이 깨기 강공,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강공을 한번 내지를게요. 빨간 피까지 깔것 같긴 한데, 나이스. 이 정도면 잡을만 합니다, 이제. 맞지 않았죠? 여기서 도박 한번 해볼게요. 한번 더 때릴게요, 그지 세게, 그냥. 아예 피 1로 만든 다음에 잡으면 좀잘 잡히지 않을까. 잠시만요. 한 기술 일단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서 어 밤까지 일단 잡은 다음에 밤까지 자고 집을 한번 갔다 올게요. 그이 박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 박사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 뒤로 가기 한 다음에 아이고, 수사가 아니고 마을로 일단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우두머리를 잡기만 해봤 죽인 적은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마을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래서 후교들판 반기지 에서 잠만보가 여러 마리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포켓몬 월드에 한 마리만 나온다는 그보장 없기 때문에 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다음날 점심까지 자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 생각보다 개구리가 세네요. 죽을지 몰랐는데 일단.. 말을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가자 덕분에 잠만 보 잡아서 다른 애들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득을 봤습니다. 자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쯤인데. <웃음> 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저도 사실 지금 하는데 뭐 꿀팁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우드머리는 지정된 위치에서 죽여도 죽여도 나온다는 거.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마을에 한번 집에 갔다 온 건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게, 그, 저장 한번 할게요. 영상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 있겠지만, 여기서 어디 봅시다. 어... 그 도구에서, 전만볼 잡고 뭐가 나왔을 것 같은데, 숙다리씨 아까 하나 먹었죠. 뭐, 이멤배로 그대로, 그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잠만 보가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웃음> 아까 이미 한번 묻히는 상대 무섭지 않다는 거. 천천히 이렇게 다가와 줄게, 뒤로. 엉덩이를 바라보고, 쯤에서 뒤돌기 전에 ZL, ZR에서 허를 찔러줍니다.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갈게요. 개구리로 먼저, 땅돌이기 강공을 씁니다. 허를 찔러서 어차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쓰고 이제 두번째 턴도 두번째 턴도 땅돌이기 강공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렌트라를 똑같이 보내볼게요. 괜찮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잔만보가, 단단하게 하지만 생각보다 잡을 수있 때문에, 아이언테일 쓸게요. 면메력도 괜찮습니다. 원래 말좀안듣는 친구여가지고, 두세 번에 한 번씩만 말 들어도 요 게으름 피었죠? 미국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빨리 도감을 채워서, 별, 단원, 성을 올려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오늘 아까 저희의 영웅 지 드래곤을 먼저 가지고 이번에는 빨간빛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아까, 어, 바이 바이깨격... 깨기였죠? 강공으로 때려 볼게요. 강공으로 때려 보겠습니다. 아, 오, 강해 아주. 자, 사년 박치기 맞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넬루미로. 버텨보겠습니다. 마릴린 맨슨으로 그래대만더 때려볼게요. 빨간피까지 내려가긴 해야되가지고 땅고루기 한번 치겠습니다. 얘는 확실히 두대를버티더라고요이 친구는 한 번에 안죽기 때문에 얘로 빨간피 만들어주고 이제 잡겠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나이스. 바로 X버튼 눌러서 헤비볼 던져보겠습니다. 이 초반 이 우두머리 3대장, 렌트라, 대구비, 잔만복이 친구는 초반에 시간을 좀 두려워서 꼭 잡고 진행하는게 후반 플레이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별은 금방금방 올려가지고 이 친구들이 있으면 아주 든든하거든요 말을 듣지 않더라도 몸방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세. 에비볼은 참고로 이제 무거운 포켓몬을 잡을 때 좋다는데, 이게 도,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잡았어요. 엄청 쉽죠. 예. 이렇게 잠만보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예. 한 10분여 동안,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렌트라, 대구리, 잠만보, 초반 3종 오두머리를 잡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이였습니다